사진 속 여성은 몸무게가 같은 동일인분입니다. 왼쪽은 운동 전, 오른쪽은 시간이 지나고 운동 후의 모습이에요. 키와 몸무게의 수치만으로 뚱뚱한 사람인지 마른 사람인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제 BMI, 풀어서 말하면 신체 질량지수입니다. 제 키는 181cm, 몸무게는 78kg으로 신체 질량지수가 23.8일 과체중이라고 나와요. 부끄럽지만 이것은 제 바디샷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체중으로 보이시나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무게, 즉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운동을 하고 내일 몸무게를 쟀는데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살이 찌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인슐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함과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이 인슐린 분비가 가장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면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죠. 본인의 의지로 살 빼기 힘들 때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다이어트 약은 내몸 안에 있는 지방을 빼주는 역할이 아니고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고 교감신경에 작용을 해서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이어트 약의 도움으로 안전한 체준 감량에 성공한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불면증이나 내성 기타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약 대신 대체품으로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 좀 도움이 됐던 제품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도 효과를 본 제품이고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입니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제품이고 유명 셀럽들도 많이 이용하면서 더 유명해진 식품이에요. 주된 효능으로는 인슐린 수치를 낮춰줍니다. 혈당 조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방 연소의 기능, 그리고 포만감 증가. 포만감이 올라가면 은 내가 음식을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좀 줄어들겠죠? 섭취 방법으로는 하루에 두 숟갈에서 세 숟가락 정도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탄산수에 섞어 드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품은 브라이그 사의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뭐 광고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더 알아보시고 구매할지 말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당류 섭취와 가공식품의 섭취를 좀 줄이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겠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조금 먹고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이 정말 올바르게 운동을 했는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1km를 뛴 사람과 1분 동안 1km를 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 운동효과가 더 좋을까요? 저강도의 운동으로 시간만 길게 했다고 해서 아, 이 정도면 운동 다 했네? 열심히 했으니까 살 빠지겠지? 라고 자기합리화를 해버립니다. 현재 본인이 정말 살을 빼고 싶다면 올바르게 운동했는가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굶으면 살 빠집니다. 분명히 살 빠져요. 하지만 체력이 줄어들고 탄력이 없는 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여러분은 어떤 몸이 되길 원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관리 12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